<목소리> 여러분이 공부 다 집에서 그 바쁜 가운데 그 바쁜 가운데 정을그 동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뒷마가 필요 더잘 공부를 해서. 안광 낙지지시에 눈광명이 떠나들어질 때, 눈광명이 떠나들어질 때는 죽을 인경이야 그때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 응? 그, 뭐, 무제 되는지 모르고, 어디고 가는지, 그만, 앞길이 탁 맥히가지고, 깜깜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 그래, 불교를 믿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라끝이는 늙고, 늙게 되는 병들고, 병들기는 듣는 생로병사에 소홀하게 하는, 생로병사에 초월하고 생로병사에 해탈하고 생로병사에 여기서 힘들지 아야하는이 도리를 찾는기라 이말이야 응? <웃음> 그래 이제 이거는 또이쫙 놔두고 또 이제 모드벨이 하듯이 또 다른게 하나 들어가야돼 그래 이제 이전시 내의 더 득도하는 인연을 하나 끄잡아 내가지고 말하겠는데 문헌선사가 있었는데 그래 이제 수례가 공부를 하다가 안되면 선지식한테 무슨 말 한마디 들리려고그 그래 찾아 댕긴 아, 겨그지요기는데문헌선사가 공부하려고 이제 하다가 안되니 선지식을 찾는데 어떤 선지식을 찾느냐 하면은 그 육주선사를 찾아갔단 말이야 육주선사를 찾아가니끄네 육주선사가 마다 이래 풀로 이래 뽑다가 저게 무면 선사 오는 것을 척말이게엿봤단니말이야저 사람이 나 찾아오는구나 하고는 그래 말고는 풀매던 그릇 놔두고 그뭐 조실에 딱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문을 떡 잠가놨다 당가 하는데 그런 그래 문을 뚝뚝 끄드리고 이래 하니, 그, 육지신이방 안에서, 그무기나 이랬단 말이야. 예, 문면이 옵시다. 어째 왔느냐? 예, 자기 사례를 밝히지 못해서 시, 뭐, 지도를 받으라고 왔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듣고 또, 문을 뚝뚝 두드리. 그 누구? 이만이올수 있다. 어제서 왔노? 자기사를 밝히지 못해서 시, 뭐, 지대로 받으려고 왔습니다. 좀 있다가 두드리면 또 그래 묻고 하리 죄행일 주고받고 이렇게 했다. 하다가 그 밑에 날또 아주 고또 갔단 말이요. 또 그냥 아지 말하던 그기라 눈을 안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그러하니 그래 이제 한참 하다가 눈을 탁 내려가지고 한번 뜨거 다이 말이야 무슨 서 여러분 날다서 입어서 눈은 가리 깨지고 코는 일리붙고 귀는 일리붙고입분가리쬐서러분다카가다고 여러분 다탁게 돼가 있어 네? 그 본인 이신섬에 있는 이렇게하한번 봐왔단 말이야 본인데도 가더 가있지만 안아 우리가 떡먹고 밥먹고 옷입고 대소변보고 하는데 다 도가있지만은 도를 다따 찾는다 이 말이에요 내 자꾸 말하지만은 이 우주의 공기 가운데 전기전자는 나무에도 통하고 돌에도 통하고 흙에도 통하고 또한 물에도 통하고 사람 몸에도 통하고 천산나 집삼나 삼나만 사에다 통해가있어 이지만은 이거 그, 그, 그와 같아서 이 도도 진리라하는 것은 우리 몸에도 있고 저삼남만사에 모두 다 통해가지고 있어 있는데 이게 한생각이 미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다니 말이여 응? 한생각이 미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참 좋은 것이 아니여 거기에 있건많은 새끼가 에러버가지고 이거는 이런 지하에 돈낭생사하서한 말에 그만 알아서 그렇게 하지마는 이거는 귀는 다그과거전세에다 닦아가지고 그렇게 떳 해가지고 그래 하지만은그러아이분는 자꾸 닦아가지고 결국에 가서 그렇게 되는 기라 응? 그래 이제 한번 떡보고 그 문을 떡 닫았단 말이야 그이 듣나라 그래 그 문은 선사도 지독해 이렇게, 선지식이고, 지금, 뭐, 멋이라고, 그, 내가 벌써 이틀로 그래, 하고, 이래도, 아, 이렇게, 하사 그래. 기독하게, 그,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누가 그래, 하겠노? 이거 그, 이래. 자, 아니, 뺀다, 가든지, 에이, 선지식, 이라게 하는 게, 뭐, 행개 그, 뭐고 가든지, 욕을 하고 가든지, 뭐, 이래들기라 말이오. 하지만은, 괜히 그런 소리 해도, 거지, 아침으로 붙어가지고, 어떻게, 지는 먹다, 그, 좀, 그렇게 서로 하고, 그러하다가 그래 제3일에 또그란단말이에또또 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 문에 열어어뭐 담으만 놈? 또그러단 말이야 자기사를 여러분이 자기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일 바빠서 내 일이 바빠서 내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 자기의 일이 닳히지 못해가지고 왔다하네 자기사가 무엇이냐? 응? 농사짓고 장사하고 하는 게그 자기사가 육체에 관계하는 그 일이지 이 정신상 이내그진나에 대한 이 맨줄에 인자 도로 알아 놓으면 농사짓고 장사하고 옷 입고 밥 먹고 혼각기내 일이지 어디 딴 일이 있나 하지만은 여기 없는 가운데 분들로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여 모든 것이 뭐 장사하고 농사하는 것이 딴일가이 육체가 혼 도신살이여 그러니까 그래 이제. 대상일 그정, 그랬단 말이오. 하다가, 이제 한나가 돼서, 물을탁 내렸단 말이오. 너이꺼네 문은 서자가 그다에들가면 무슨 벨수나 있는가 기 들어가려고 이라하니그네내가탁 끔지고, 도도하라 함이어봐라 이랬단 말이오. 이러보라고하니그네 읍머리만 한다고 말이오. 안내나탁 그만 말해야 하될 긴데, 뭐 읍머리만 한다는 말이오. 그만, 왈칵 밀어서 말. 김게 불꽃냉고 빛나라 시대에 그 송굿맹근 빛나라 시대에 인공그저 진시병이 마이유성 살때큰 구르마 그저 맹근은 송굿 우리 약했단 말이에요 구르마 맹근은 송굿이다 가만 가만히 한 길을 붙단 말이에요 진시왕 말성살때 돌 끌다 하는 그... 그 저... 송곳 그 굵은거 지금 그걸 어디 쓰시겠노? 그 굵은 그 송곳을 녹 나고 무슨 그 송곳과 같다니안 네 뭔지겠다 이렇게 살 그정 밀려주도 모르고 대체 내 알로 내가 니로 봐도 모르고 이렇게 해도 모르니 니는 진나라 그 진시왕 그 구름 안맺든그 송구가 갔다 막막 미리 맸었단 말이야 밀어냈었단 그럼 다리를 들여내는데 문을 팍달다어아마만 다리가 확 문에 확 이렇게 받쳐가지고 막빼가막 부러진 거지팍 이러한데 아 거기서 알았어구만 거기서 또 이런 소리 듣다고 또 불어 문에 팍 튀어가지고 <웃음> 그래서 그문헌 선사가 다리를 잘 쓰면 잘 쓰면 되겠다. <웃음> <웃음> <웃음> 저래도 돈은 깨졌단 말이야.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러시그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각히 하면, 여러분이 여자든지 공부로 함이수록 이거 언제 까칠려락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압을좀 <웃음> 믿는 것만 갖고, 그만 우리 칠복가리를 이어봐. 눈에는 이 눈에는 동자와 눈동자는 모든 일이 좋고 하다는물건이 눈에는 못 들어가 하듯이 내 공부하는 마음에는 다른 생이다쉬시고한점이 눈동자와 같이 요렇게 맑아가지고 화두만 제거할 뿐이지 다른 생각이 나면 그 공부에 방해됩 기라 응? 방해되는 것이니까뭐 한시간 을 하든지 반시간 을 하든지 여러분도 역시 하거든 다른 생각을 내지 마라 요저 어 가천에 이 가천이라고 한심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참선 좀해보라해야 그런데 새벽으로 어 앉아서 나들은 바빠서 못하고 이래 앉아서 이니 농사짓는게 자꾸 생계키고 무엇이 밭에다 숨가야되고 무엇이 숨가야되고 이렇게 회사타가 자꾸 죽을지이 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 고추로숨어야 되겠다 이런 생기는 고추모술들면 민물갈지 고추, 민물 고추 아, 안되면 민물갈지 자꾸 뭐 혼자 앉아서 군지릉군지릉 한다 이말이에요 지금 마아라가 아니 에저밤에당신 혼자 앉아서 뭐 고추 안되면 민물간다 하는 건 무슨 소리야 아이고 이거 내가 이놈 잠잘이라고 좀 하려고 하니 이놈 고추 가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기기 자꾸 나서 그 일이, 뭐, 고쳐 안 되면 명물 갈지, 내혼자 막, 생각하는 것이 말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하듯이. 그러니, 이 망생이 천상 멋있냐 했면 가른 맛실에 그 어떤 부인이 너무 비우여. 비우, 비데 무엇이 지금 제사 지낸다고 지짐을 하든지, 무엇이래, 솥에 떡을 굽든지, 뭐, 이하면 그 조그만한 강생이가 꼬리 살랑살랑하고 죽런단말이야요 그래가지고 그뭐먹을려고 이랬는데 딱 때리면 하나 소리를 지고 쫓아 나갔다가 금방 맞은 거는 소용없다 뭐또 들어온단 말이야요 하듯이 요 망상의 강생이가 그와갔고또이 망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신이라케 시문이라 이원이라 마의도 원신이라고그랬단말이야 원신 이놈은 꼭 사람 하는대로 숨을 다녀요 응? 그렇지또 요거 망신 망신의 파리라카는거요 망신이 파리라카는것은 그 섞고 냄새나는걸 좋아해 응? 해서 이놈을 막 그래 뭐그 그래, 냄새 나도 좋고 밥이라도 좋고 어디든지 입을 붙이고 발로 붙인다 이말이오 붙여가지고 영궁중에는 똥둥이 두나친지, 흰대는 껌둥똥무, 옷에라도, 흰똥, 흰 옷에는 껌둥똥무고, 또 껌둥 옷에는 흰똥무고, 이렇다. <웃음> 이래가지고, 어디든지 다 붙인다니 말이야 그러나, 이, 불한테는 어디든지 이 불, 발을 붙이지만은, 불이 헐헐 붙는 데에는 못 붙인다니 말이야 지 망상의 파리가 어디든지 입을 붙이고 똥을 누고 궁뎅이로 똥을 사고 이러지만은불감문 데는 못하 그러니 망신의 파리도 역부여시해서 어디든지 다 붙일지만은 지혜 불로 가지고 있는 데는 그거 들을 수도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하거든 지혜 불로 가지고 그망생이안들어도만 하면 지가 발을 못 붙이고 그렇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을 깨지어 깨치 깨진데 그 애를 묻고 그러면 이제 이게 왜그래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밤이 비큰된 밤을 한 7월달 되, 되면 7월달 돼가지고 밤을 수위를 따가지고 깔락하면 안에 그 뭉켜진다 그염이 잔에서 그러고 이제 팔을 떼서 뱀이떡 버려진다 이말이요 버려지고 있을 때는 바람이 불어도 알갱이툭멀지고 또, 아가 흔들어도 막, 툭멀지고 이런데, 이놈이 막, 떡 버려져가지고, 안 널찌고 한 놈을, 신새를 따가지고, 이래 까보면 말이야 잡아 땡기면 말이야코 전체가 빨가지 <웃음> 않고, 그 우가 하하니이 붙어가 있어. 거기, 알갱이 널찌면, 동세랑이구만 전부 노라에 지는데 님이 손을 가지고 께이 뛰어넘으면 거기에서 신기히 붙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이제 이 말은 뭐하는 거 하니 공부를 자꾸 해서 행주자와가 이러하고 이음복동등 일체세 일체처에 전부 이러해가지고 오메가 이러한 경계에 가가지고 그 집이 턱 들어가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다 끝이면은 그만 자연히 시절 인연이 되면 그만 아는 도리가 있어 바로 눈지 흘미에 흘미가 찬뜩 번지 놓으면 힘을 안 돼도 어다든지 바치에는 터지듯이 그러니 어떠한 경제를 보든지 어떠한 소리를 듣는데 그만 화랜히 그 이단이 타파되고 자기 미생전 부모 미생전 본래 능력이 화련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 그 이제 그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 이제 이전에 개가 개가 는그래지만개가가이서를한 10년 배웠다 이말이야배워가지고아 언제까지는 배워야 이 이설을 다 배우노 이래서 10년 배운 뒤엔 선생님한테 물었단 말이야 선생님 내가 이서를 10년을 배웠는데 언제쯤 이리 배워야 이서를다 배우고 내가 이사질로 해먹겠습니까? 이런 물었단 말이야아 그래 니또 그거 한번 물을만 하다 아니 네. 오늘 저 산에 가서 약초 아닌 풀로 가오니라 이래서 아 가보니 약초 아닌 풀이 없어 찬부 요풀은 어느 병에 적당하게 이 양분이 그그그약 그 성분이 있다 조이하려는 어느 병에 진다 하는 이뭐 가르쳐줬나 뭐 환해 안해가지고아한 어, 이산 저산 쫓사 댕기도 찬부 약초 아닌 풀이 없어 그 며칠로 쫓아, 쫓아기도 약초 아닌 풀을 못구했어 그래, 선생님한테 와서. 아이고, 며칠로 내가 이산, 재산, 깊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높은 산에 다댕기봐도 약초 아닌 풀이 없어. 없어서 내가 그냥 왔습니다. 그래 야, 그러 그만하면 이사질 해먹겠다, 뭐 가더라, 이랬어. 응? 음? 아니, 그래, 후경에 자연히 그러한 경제가 온다, 이말이야 거기 말할 건데 이건 늙은 사람이 밤을 떡떡 들르고 이건 뭐야? 조금 살죽 했나 봐 이러면 <웃음> 인자 흔 와서 인자 법문을 또 인자 흔대 법사가 최신식 인자 법문이 또 있다 이말이야요 최신식 법문은 흔대적 최신식 법문을 한번 인자 최후에 또 한번 들려봐야돼 응? 동천에 거인더라, 만상산나 빛이 되여, 영축산 높은 봉에 늘올러 떠나네, 만고 풀내려 정신은 그대 또한 가지는 있듯아 이게 인제 최신식 법문이야 송을 깎아는 아주 구식으로 이래 얽어가지고 이래 했지만 요거는 최신식 법문인데 현대 문화인이 왔는다문에 요런 법문을 한다 이 말이야 뭐신고 응? 하니 <웃음> 그 인나라 동천에 저 높이 끌인 바라 만 삼산나 빛이 되어 만삼산나에 빛이 된다 이말이야 영축산 높은 부에이 영축산 이 산이 영축산이야 높은 부에너 얼굴이 나타났구나 만구에불미를전는만구에 멸하지 아니하는 정신은 그대로 또한 가지구나 가지 는붓 했단 말이야 가지 딱 말도 아니고 가지 는붓 했다 이말이야 영산불멸라 하수으로 <목소리>